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2회 월요일 방송입니다. 어, 1 0 3 2회 대분류입니다. 어, 3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1그룹 필터 범위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어, 2월수로 어, 나눕니다. 어, 지난 회차에 어, 1그룹에서 이웃스에서 딸랑 한개만 나왔죠? 어,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는 1그룹에서 적어도 두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복귀를 보면 은 어, 여기가 한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수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회차는 어, 거의 90%가 2수 이상 나오고 있어요. 어, 지난해차에 2월수가 전멸했죠? 그래서 이번이차에 2월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2월수가, 어, 지난해차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차에꼭 나오는 건 아니죠? 어, 3일일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 1그룹에서 2수 이상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2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3중보, 2중보, 어, 기타 이렇습니다. 어 우선 먼저 삼중복한 어, 수밖에 없으니까 삼중복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복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 기타에는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삼중복과이중복을 어, 살펴보시고 어, 그것도 없으면 기타를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3그룹은 어, 필터 범위가 0에서 4인데요 어, 이번에는 3중복이 없어요. 2중복도 한,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타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2중복 38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25, 26, 27, 28, 42, 43, 44, 45 여기가 현재 4연멸 중인데요 1회에서부터 1031회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4연멸 이내에서 출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4연멸입니다 여기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 칸 분석인데요. 이번 2차에도 두 개의 영역을 가져 나왔어요. 지난 2차에도 두 개의 영역을 가져 나왔는데 두 개가 다 각각 출해졌죠. 그래서 이번 2차에도, 역시 두 개의 영역을 가져왔는데요. 어, 그 영역이 지난 2차와 똑같습니다. 지난 2차에도 이렇게 요, 요 영역이었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36이 나왔고 여기서는 19하고 35가 나왔었습니다. 어, 이 별랑 카페 자료상 이번 2차에도 여기에 이게 출할 가, 어, 가능성이 가 높아요.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도 지난 2차와 똑같은 영역입니다.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특정 그룹인데요 어, 여기는 이렇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이 1, 15, 17, 19, 40, 42, 44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러는데 1030회에 17번이 출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차에는 19번이 보너스불로 출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여두 개가 이제 빠져나갔죠. 초록색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가 아직도 기운이 있어요. 여기도 이번 회차에도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복기상으로 보면 그렇죠. 아, 5연멸이 회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7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다섯 수에서 이번 해차에 또 출해 줄래는지, 아,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 어, 복기상으로는복기 복귀 자료상으로는, 아, 여기 출할 가능성이, 아, 높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 잘 출할 수 있는지, 17하고 19를 빼놓고 보시란 말씀이에요. 아, 자, 다음은, 물론 17하고 19가 그렇다 해서 제일 수란 뜻은 아닙니다. 아, 여기가 1030회 17번이 출했고요. 1031회 19번이 출했어요 출한 거두 수를 빼놓고 봤을 때 현재 7연별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별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하고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입니다 지난 2차에 3개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한 그룹이 출을 해서 2개 그룹 남았습니다 여기 2개 그룹 중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2개 그룹을 합치면 현재 4열멸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열멸이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 기록이죠. 이번 차에도 여기에서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42 중복수죠. 중복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이번 에차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타이 기록이라고 해서 꼭 출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신기록도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로또에서는 그건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라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불주변수죠불주변수는 어, 매주 어,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 출현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출할, 출할 시기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출현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지난 1차에는 두 개가 나왔죠. 어, 이번 1차에는 어, 개수가 그렇게 뭐 많지 않고 또좀 한눈에 이렇게 확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고정수 찾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 1, 2, 3, 4, 8, 9, 10, 17, 21, 45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불주변수는 필터 범위가 일반적으로 1에서 4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많아 봐야 네개 이내에서 출을 하고 있고, 불주변수도 가끔, 전멸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로 월요일 방송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크롭 어, 여기 자료도 필요하시는 분은 화면 아래에 필출 3스크럭 바로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